어우 우리 주인 이 상당히 미인이에요. 물어 어, 어. 오랜만에 다시 오디기로 왔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으로 마련했었었죠. 네 오늘은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여동생 한입니다 한. 우리 이바이스에서 같이 직원 네, 근무를 하고 있는 한입니다 키가 작아요? 네 작아요 까오, 아, 까오. 150cm랍니다 음, 어, 그럼 진짜로요 저번에 먹었던 가게가 여기예요 저번에 라이브 방에 했던 는여기요 어? 여기, 여기 왜 여기 없지? 예전에 있었는데 뭐 했어? 줬어? 네 아유, 아유 착자 네. 우리 필레인 네. 무시님이 네. 여기 가보 소스요 소스 아이스크림이야? 게네오 맛있겠다 네. 뭐고 싶어? c a a h Canah. Canah. Canah. Canah. c a n a n a h c a n 오 이게 뭔데 아난 싫어 난 싫어 <웃음> 가자 그럼 띠토이 아, 저번이든었던이여기다는거 이거 맛있어. đ 15.000 15.000 어? 5 c 5 3 cái. c 3 c 5 c 5 c 우리 주인이 상병의 미인이에요. 응, 뭐, 완전 미인이다. 5 <가> <1개. Okay>. Chị còn có chà đ à o chà tắc nè giờ có ba con mà Anh chị đ ể đ ủ ấ loại ok đa đi cho đ u vậy r ờ i Ừ. Một, rưỡi, một con. Bây giờ 8 cái à? Ờ, không sao. Không sao. Ờ. Dạ, một con 1 5 o m xuống một hồi. Okay. Các hai con mua lên đây. Để nướng đủ vị luôn nha. Dạ dạ. Một cây 100 450. k h ô n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nè. Việt Nam hơi yếu hả? Không phải c h ị ơi cho lại. Em đây, em g â y Em gái. m ông hiểu luôn thấy ông. n g Để nó xa đâu em gái. Em gái n ô i Em gái của anh. Anh là gái đuổi chết rồi n Cái y c Không cây lắm Má, à, Anh đồng đồng. Ông, đồng. không c phủ người tiếng Việt ở đây bao lâu rồi? Ờ... 4 năm 1 năm À hấp hả? hấp? Ờ Không hấp Dội em Qua đây năm mà nói được giờ là hơi bị ghê đấy Ờ em xuống ở Hà Nội Em s ố n g t Hà Nội Ô ta giỏi tiếng việt dễ sợ Không tốt ô n là tiếng Việt không tốt t i ế n g à hà hà hà h 어 아, 이 e m i n a i d 1이요 d a 이거 이거 사왔어 이거 이거. 오어오 응? <웃음> 이거 맛있겠다. 카모. 응 카몽 하나. 응. 새우 실패다. 하나. 야. 응.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 응. 음 문어, 음. 오 문어 맛있네. 무 문어 맛있다. 뭐지? 응. 두개 조금 더. 두개두 개. 자. 먼저 먹겠습니다. 모뭐뭐 요. 응. 어 못, 음. 음. 상당히 맛이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음. 여기 빌딩 야냥 아? 빌딩 그냥 음. 겁나 맛있다 사람. 근데 여기 한국 사람이 없어. 맛있어요? 네. 니우왜찾아안네 맛있어? n o 맛있어 받 없어? ngon. 먹어 좋아. 뭐야? 웬일이지? 다 먹어? 떼버리면 되잖아, 꼬마애를. 일하시는 분이 결혼을 했대요. 저기 지금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남편, 그리고 여기 흰색 옷 입으신 분이 와이프. 일단은 와이프분이 키가 더 크고요. 몸매도 작살입니다, 그냥.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데? 맛있지? 햄버거 패티. 어허. 너, 너, 너, 네, 요즘 자주 출연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수영장 영상에서 나쁜 남자 하고서 빠졌던 농개그를 몸소 보여주셨던 우리 구독자님. 나쁜 남자 맞나요? 나쁜 남자 아닌가요? 좋은 사람. 좋은, 좋은 사람입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야가 아파가지고 뱅비엔 갔어. 야. 어, 병원 갔어요, 뱅비엔. 자 여전히 구독자님하고 어, 이발소 친구들이랑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웃음> 언제든지 물에 가면 빠뜨릴 거예요. 이 둘이 천적입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죠 물 속에서. 수영장에서 발 잡았잖아 발 여기. 아. 봉따우. 봉타우 오야.